이제 준비를 그냥 옷도 다 입고 촬영장으로 갈 거예요. 지금 어, 아침 7시 10분인데 24시간 하는 드럭스토어를 찾아서 어 거기에 가볼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 갔을때는 날씨가 엄청 좋았는데 오늘은 날씨가 아주 우중충 한네 Tower. You, see, uh, you can see Carl the fog. Yeah, oh. we, we named the fog. <laughs> 안세요 진짜 <웃음>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는 지금 베이바이 허들기에 머리를 하러 갑니다 뿌리가 엄청 많이 자라서 근데 지금 말하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웃음> 이거 부러졌어요 언니가 근데 언니가 부러진 채로 지금 머리를 하러 갑니다 저된 됐나요? 됐어요? 더 넣어 줄까요 네.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클럽 킹을 예약하면은 응. 평일이어서 응. 스위트룸으로 예약되는 그거 아 근데 이제 클럽 킹이 66만원이었어. 응. 근데 여기가 40만원이었고. 그러니까 그 바우처로 했을 때. <웃음> 진짜 날씨 너무 좋다, 오늘. 여기 이렇게 욕조도 있고 그래서 러쉬 가서 베스밤이랑 버블바도 샀는데 저 러쉬 오늘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베스밤만 사려고 그랬는데 막 베스밤이랑 버블바를 다 풀어서 막 손을 북박북박 씻겨주시고 막 로션도 발라주시고 이래서 두개다샀어 이렇게 두개 샀는데 얘가 버블바 얘는 베스바 얘는 장미 냄새 나는데 냄새가 엄청 좋아요 하, 진짜 향기롭다 음, 아 근데 이것도 냄새 좋네 이것 좀 열어줘 맛 빛이 너무 예쁘게 들어와 음. 맛있어 먹어봐 응나먹어너 먹어? 응? 한입걸려 질푸덕 음. 불안해 보이는데? <웃음> 여기는 이제 매콤한 모기버섯 내시고요 얘는 키위를 곁들인 돼지고기 가락크예요 와 아, 맛있겠다 이 모기버섯이 엄청 맛있어 음. 나 이렇게 탱탱한 모기버섯 처음 먹어봐 음. 아, 맛있어 <웃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그냥도 먹어봤어. 무지면은 응. 사실 알고 있어. 응. 어떤 볶음밥이랑 어떤 버섯. 고소... 자스민 마말레이드와 레드 초콜릿 <웃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웃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있어 음, 맛 음, 와진어맛있겠다 와, 이것도 맛있겠다. 선지 들어있는 것도 오, 오 어? 내가 딱 봐도 역시 내장탕이 그거어 보여주고 그 사람이 엄청 밀어주는 게보여주야 <웃음> <뭘? 웃음> 이거 사진까지할어 진짜 맛있다. <웃음> 먹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멋있다. 부 <웃음> 간지러워. 뭐지, 진짜? 설마 이것도 그런 문은 아니 아,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이 카메라를 고 고등어회를 먹으려고 왔습니다. <웃음> <웃음> 선풍기까지 꺼줄 필요는 없었는데. 음. 차영야지 그거 딱이기다 오, 진짜 움직여. 미안해 얘들아.